축하해! 난 관중들의 관심 끄는 방법을 알지 너 집중받고 싶니? 자 내가 보여주지 올라가지 못할 산 절대 없다네 마음속에 파는 불끌수 없다네 머릿속에 오로지 승리뿐이야 멋진 승리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우린 이 꿈을 위해서 태어나서 불태우자 이 날이 오길 기다렸고 올줄 알았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걸 꿈꿨어 난 모두 안될 너 막지 못해 김 쳐볼까 태우자내 젊음을 불태우자 춤은 조금 추는데 그래서 관중이 환호하겠어? 너희를 숭배하게 해야해 나를 숭배하듯이! <웃음> 예. 이게 되겠니? 버키가 날 뽑아줄 리가 없잖아 내 날개 자를걸? 나 절대로 못 날아